안녕하십니까 비타팬 여러분 성형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안화감압술과 갑상선항진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화감압술이란 것은 눈 주위뼈를 안와라고 하고 감압을 압 떨어뜨린다고 라 해서 눈이 튀어나온 것을 집어넣는 수술이 되겠죠.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 이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이 항진이 되어서 갑상선 기능이 상승이 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 암병증 이라고 해서 눈이 나오는 것이죠 갑상선 암병증에서 왜 한쪽만 유독히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악셀이다입니다 특히 얼굴 감각기관과 생각기관을 더 많이 쓸때 하루에 쓰는 양보다 훨씬 많이 쓴다 그러면 갑상선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감각이나 생각을 많이 쓴다 그 감각 중에서도 시각을 많이 쓰는 사람 그리고 시각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것을 평상시 오랫동안 해왔다 시각적으로 많이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에너지 소모량이 많겠죠 이런 것을 오랫동안 하면은 갑상선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항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갑상선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한쪽이 더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한쪽 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죠 사람이 똑같이 눈을 쓰는게 아니라 주안과 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이 주안이라고 하면 좌측 눈을 많이 쓰는 거죠 평상시 볼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하면은 누가 총을 쏜다 그러면 한쪽을 이렇게 눈을 감고 하죠 눈을 감는 쪽이 부안이고 눈을 뜬 쪽이 주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쪽을 많이 쓰면 근육도 많이 쓰고 그 근육을 많이 쓰니까 지방이 많이 저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쪽이 눈이 많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 한진증을 쓸 때는 한쪽 눈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은 결막으로 절기를 해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내측 하측 외측 벽을 흘어서 눈을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갑상선 안병증 이라고 하면 눈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많이 쓰게 될때 특히 시각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그 근육을 많이 쓰고 지방이 많이 저장돼서 그렇다는 사실 유념해 주시고 이런 갑상선 안병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찍 자고 평상시 오랫동안 보는 습관 스트레스 받는 습관을 줄이시면 갑상선 안병증도 도움이 되고 수술에 대한 부분도 좀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